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29강까지가 저희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여튼 모든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의도 1강부터 29강까지 진행되면서 이렇게 앞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영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주로 다뤘고 그 실질적인 응용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아, 처음에 여러분들 그, 처음 맞지그 마음가짐을 여러분 끝까지 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을 잘 마무리해야 아, 정말 우리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아,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녹음, 그 녹음해서 그죠? 아, 더 많이 들어주시고, 자, 끝, 하여튼 끝 마무리를 잘해 주시는 게 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걸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럼 우리 복습 많이들 하셨는 걸로 믿고 복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노트 일단 덮으시고 그렇죠? 어. 소리 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어떤 걸 복습해 볼까요? 우리 지가 의문문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그 조동사 구가 사용된 의문문에 의문사가 곁들여진 그 의문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쪽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의문문 할때 그, 비동사가 들어가는 의무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비동사가 들어가는 의무문은 하여튼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 한 가지가 어떤 게 빠졌나 하면, 우리 투 부정사의 부, 그, 형용사적 용법 할 때, 그죠? 어, 뭐, there is, there are. 자, 요 용법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비동사가 사용됐어요. 그죠? 어, 그 예를 들어 there is, is 다음에 단수 주어가 오죠. 그죠? 플러스 부사구, there are 복수 주어 플러스 부사구 이렇게 해서 해석은 어디 어디에는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주어가 비동사 뒤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의문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가볼만한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뤘던 예문인데 영어로 하면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Seoul. 그죠? 어. 그럼, 서울에는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물어보면, 끝을 올려주면서, 자, are there,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There are, are를, are를 앞으로 보내주고, are there many places to go in Seou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장문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나요? 자, 있습니까?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 투부장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죠? 어. 자, are there many things to see in 도쿄? 그죠? 어. 자,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뭐, 뭐, 할, 뭐, 뭐, 할만한. 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 그 예문 여기 또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영작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죠? 예, 네.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아,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구고 그죠? 아, 나에게 영어를 가르 그러니까 목적어 구 안에 사형식이 사용되죠.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다. 그러면서 가르쳐줄 누군가니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됐죠. 에. 그러니까 가르쳐줄 누군가 이렇게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에. 형용사는 형용사나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이나 우리 아직 형용사절은 아직 안 배웠지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독립적으로는 쓰일 수 없고 앞에 수식해주는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만들어서, 자, 뭐, 목적으로 쓰이든가, 주어로 쓰이든가, 보호로 쓰이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니까, 예문을, 그, 장문을 해보면, I need someone to teach me English. 그죠? I need someone to teach me English.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 이게 목적어 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 당신, 이렇게 해서, 자, 당신은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자, 자, I가 아니고 you가 됐어요. 그죠? 예. 자, 당신은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까? 이러죠. 그죠? 그 일반 동사 need가 사용됐으니까 조동사 둘을 보내야 되겠죠. 그죠? Do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죠? 그죠? 예, 당신에게니까 me가 아니고 you English 이렇게죠. Do you need Do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English? 자 이렇게 해야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어,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죠? 예. 자 부사적 용법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장문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부사제 용법은 하여튼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 뭐, 뭐, 하기 위하여, 뭐, 뭐, 하러. 자, 그죠. 자, 부사의 기능 중에 뭐, 이유나 원인이나 목적, 그죠? 그 조건이나 시간, 때, 뭐, 양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 자, 부사의 기능이 그 기능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가운데 목적이 투부정사의 부사제 용법이 사용된 거예요. 자, 장문해 봅시오. 어제 나는 몇 권의 책을 사러, 그러니까 사기 위하여 종로에 갔었다. 자, 장문해 보십시오. 자, Yesterday, I went to 종로, 그죠 uh, To buy some books, 그죠 uh, Yesterday, I went to 종로 to buy some books, 이렇게 됩니다, 죠 자, 당신은 어제 몇 권의 책을 사러, 사기 위하여 종로에 갔었나요? 자, 이렇게 의문문 해봅시다. 과거죠, 그죠? 어제라고 했으니까. 자, 어제는 저 yesterday인데, 이거 문장 맨 앞에 둬도 되고, 문장 맨 뒤에 둬도 됐습니다. 그죠? 어, 상관 없습니다. 자, 부산는 위치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산는오형식에 들지 못하고 프리랜서이고, 위치에 제한또 없고, 그죠? 어. 또 해석의 원칙도 없다 했습니다. 그 우리 명사절을 얘기할 때, 그죠? 자, yesterday를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죠? yesterday did you? 자, 과거니까 did를 앞으로 보내고, d의 동사는 원형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did did you went가 아니고 go돼요. 원형 동사니까 did you go to Jongno to buy some books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 yesterday를 did you go to jong no yesterday to buy some books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왜? 부사니까 위치 제한이 없거든요. did you go to jong no to buy some books yesterday 이렇게 yesterday를 맨 뒤로 보내도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부사의 그 기능과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웃음> 자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고. 어. 요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복습해 보자. 자 조동사가 자 조동사 구가 의문문을 형성할 때. 자 우리 여기 조동사 구는 의문 평서문일 때는 이렇게. 그 특별히 어떤 특수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의무문이될 때는 조동사구는 좀 특수한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에.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해 봅시죠 자, 우리 그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 에? 자, 뭐 우리 뭐 영화 보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TV 볼까요? 뭐 에, 이럴 때 의향을 물을 때 어떤 표현,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Shall we?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우리 뭐뭐 할까요? 우리 뭐뭐 할래요? 이러면. 춤출래요? 이러면. 우리 춤출까요? 이러면. Shall we dance? 그죠? 에. 우리 이 영화 볼까요? 이러면. Shall we see this movie?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음식 권유. 자, 손님이 왔을 때, 음식 권유할 때, 어? 당신 뭐뭐좀 드실래요? 뭐뭐좀 드릴까요? 자, 이럴 때, 음식 권유할 때 어떤 패턴을 쓴다고 했습니까? 네. 자, would you like? 그러니까, do you want? 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would you like 플러스 뭐죠? 음식 명사류. 자,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에? 자, 커피 좀 드릴까요? 커피 좀 드실래요? 이러면.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자, 마실 것좀 드릴까요? 이러면. 자, 마실 것 좀이니까, something to drink.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해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저 부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그, 친구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래, 좀안 친한 사람끼리, 혹은 그, 연상자,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정중하게 부탁할 때 하는 부탁, 정중한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부탁할 때는 어떤 패턴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자, 조동사 위를 쓴다고 그랬죠. 그죠? will은 평서문일 때는 그냥 의지 미래 나뭐말 어? 거야 자 이렇게 쓰는데 의무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부탁조가 된다 그랬죠 그죠 부탁 어. 뭐뭐좀 해줄래 야너뭐뭐좀 해줄래 이럴 때 will you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will you 그리고 원형 동사 쓰는 요자너 오늘 밤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 이러면 will you call me tonight 그죠 어. 야너 나한테 돈좀 빌려줄래 이러면 Will you lend me some money? 자, 사형식이죠, 사형식. 자, will you lend me some money?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그죠? 네. 어, 당신 나좀 도와줄래요? 이러면, will you help me? 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어. 물론 부탁은요, 이렇게, can you help me? Oh,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can you call me tonight? 네, can을 뭐, 뭐, 해줄 수 있니? 뭐, 이렇게 해서, can이나 could는 그 can 보다는 좀더 존칭이거든요. 어, 좀 정중하게 부탁할 때 자, could를 쓸 수도 있어요. 어, 그 부탁할 때는 will you나 can you나 could you나 would you please. 정중한 부탁일 때 would you please 라고 쓴다 그랬죠. 그죠? please 꼭 기억하십시오. 자, would you please 동사원형이에요. 그죠? 어, would you please 동사원형이니까 would you like? 음식 명사류고 Would you please? 동사 원형이에요. 정중한 부탁. 자, 그문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할 때. 자, would you please? 닫다가 뭐죠? Close the door.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자, 그불좀꺼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부탁할 때. Would you please turn off the light?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Turn off. 꺼다죠.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경험, 그 경험이나 이제 계속적인 거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떤 걸 써야 이게 경험을 나타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완료 그죠? 어, 현재완료 꼭 기억하십시오. 경험이나 뭐뭐 해본 적 있니? 아나 거기 가본 적 있다. 어? 나 그거 먹어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니? 뭐 그죠? 어, 그 영화 본적 있니? 이러고 그죠? 그또 계속은 아, 나는 뭐, 3개월 동안 영어를 배워왔다. 어? 나이 학교에 다닌 지 뭐, 3년 됐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현재 완료로서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 그러니까, 자, 당신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눠본 적 있나요? 이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have가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have를 주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have you talked with him? 그죠? 전에 이러면 뭐죠? before.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부사로 before. have you talked with him before? 이렇게. 하냐? 당신 전에 영어를 배워본 적 있나요? 자, 적 자가 중요합니다. have you learned English before? 이렇게 합니다. 그죠? 계속 한번 해볼까요? 계속. 자, 당신은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나요? 자, 뭐, 뭐, 해왔나요? 자, 그, 의학할 때는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나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죠? 어. 근데 그, 내면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아, 이게 현재 완료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학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무슨, 뭐, 어떤 문법을 이게 취해야 될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영어를 대할 때, 외국어를 대할 때는,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조금, 상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것도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발달이 이루어져요.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당신은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나요? 이러면. 자, have you learned, 자, 과거 분사니까, 그죠? English 3년 동안이니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쓴다 그러지, for, 쓴다 그러죠? for 3 years.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Have you learned English for three years? 자 이렇게 하고 자, 조동사를 갖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어떤 패턴을 쓴다고 했죠? 미래를 나타낼 때는 자,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진행형, 그죠? Will be 동사 ing 이렇게 미래 예정을 나타낸다그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미래는 우리가 그냥 강한 의지로 미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야, 너 뭐뭐 할 거니? 뭐뭐 할 예정이니? 이렇게 미래 예정 쪽으로 미래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문일 때는 will을 쓰는 게 전혀 그, 어색하지 않은데, 의무문일 때는, 그, 뭐, will you 이러면 아까 부탁조가 되어버리죠. 그죠? 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미래,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플러스 be 동사 플러스 동사 ing. will be 동사 ing 있습니다, 그죠? 현재 분사. 자, 너 이번 토요일에 부산에 갈 거니? 자, 갈 예정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will you be going to Busan this Saturday?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너 다음 달부터 영어를 배울 예정이니 배울 거니? 자, 이러면 will you be learning English? 자, 다음 달부터니까, from next month.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뭐 하는 게, 당, 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자, 이걸 의문문로 하면, 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강한 권유라고 그랬죠. 그죠? 어. 자,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내가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 강한 권유에서 should 를 쓴다 그랬죠. 그죠? 어, 장문해 보세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자, should I learn English?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 자, 제가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should I apologize to him? 자, apologize 는 2번 동사라고 했죠. to 를 끌어당기는 그 apologize to 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뒤에 대상이 올 때. 자, 의무를 나타낼 때 뭐뭐 해야한다. 해야한다. 해야한다를 의무문하면 뭐뭐 해야합니까? 자 이렇게 해야되 그죠? 의무를 얘기할 때 뭐뭐 해야합니까? 이럴 때, 그죠? 에. 자, do를 앞으로 보낸다는 그 특징이 있죠. 그죠? 에. have to를 그 자리에 놔두고 제가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자, 이렇게 의무. 그죠? 그 do i have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 자, 당신은 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까? 이러면. 자, 작문해 보세요. 당신은 그 세미나에 참가해야 합니까? 자, take part in 이죠. Do you have to, 그죠? take part in the seminar. 자, 서술어가 상당히 길죠, 그죠? 여러분들 서술어가 길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에. 당신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야 합니까? 의무. 그렇죠? 어. Do you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그렇죠? 어. 또 상대방의 허락을 부탁할 때는 어떻게, 어떤 표현을 쓰죠? 허락. 자, 내가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May I? 이렇게 쓰죠. May I? May I help you? May I come in? May I open this window? 자, May I use your phone? 자, 이렇게 쓴다고 랬죠그죠 자 가능이라고 그랬는데 가능을 나타낼 때그 상대방한테 아뭐 당신 나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자 당신 영어로 말 영어 말할 수 있나요? 그죠? 예. 뭐 제가 뭐좀살수 있을까요? 자 가능을 나타낼 때는 이 부탁하고 조금 이 혼선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부탁도 can you 할수 있다 고 그랬죠, 그죠? c o u l 나 아, 부탁은 원래 will인데 can c a n 은 가능을 물어볼 때 당신 한국말 할수 있나요? 이러면 can you speak Korean? 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복습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 품사로는 분명히 의문사인데, 이게 문장 속에 들어서 기능을 할 때는 자, 의문사가 주어의 기능도 하고, 목적의 기능도 하고, 보호의 기능도 하고, 때로는 부사의 기능도 한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렇죠. 품격과 품사 여러분 구분하시죠. 그죠 어, 품사는 사자로 끝나고 품격은 어자로 끝납니다. 그죠? 어떤 품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가 되고 어떤 품사가 목적의 자리에 오면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품사가 뭐 이렇게 전치사하고 어불려지거나 뭐, 하여튼 부사류로 된, 되면 부사가 된다 하는 거. 그죠 에.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진도 한번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의문사가 주어로 되는 경우 지난번에 자 who knows 자 누가 알겠어요 이럴 때 who가 의문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서술를 잡아당기면서 주어로 사용 사용됐어요. 그죠?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럴 때자 who is your teacher 자 누가 너네 선생님이냐 자그죠 누가 너네 선생님 선생님들 여기 많이 있는데 누가 너네 선생님이냐 자 엄마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어. 자, 여번 경우는, 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뭐 세상에 다 중요한데, 영어를 배울 때도 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러면, 무엇이는 what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 1인칭 아니죠. i 아니고 u 아니니까 3인칭이고 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what is, 3인칭 단수니까 is를 써요. 어?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비교급 할때 many에 비교급이 뭐하거든요? 중요한은 important예요. 그죠 어.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러면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비동사니까 이게 보호가 돼요. 이거 형용사잖아요. 중요한이란.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되면서 보호가 된다는 거. 자, what is more important?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예. 자또한 가지 더 볼까요? 자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이러면 예? 자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라면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이다. 이럴 때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이게 주어고, is my family. 이렇게 보호로 그 사용되는 예문을 하나 여러분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에.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가 아니고, 그것을 빼버리고, 그죠?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 보죠. 그죠? 자, what is, 자, 똑같아요. 그죠? 자, 더를 쓰는데 그 최상급 앞에는 가장 중요하니까 최상급 앞에는 더가 온다 요게 법칙이에요 자, what is the most important 자,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life 자, 이렇게 하면 질문이 되어버리죠 그죠 어. 자, 이게 주어가 되고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life 요거는 물론 부사 군데 그죠 어. 부사 군데 자, 이거, 사실은 이거 전체를 보호로 봐도 돼요. 어. 사실, 부사는 그, 그, 어떤 O형식의 영향을 못 준다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주어나 목적이나 보호 안에 포함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호 취급해줘도 됩니다. 부사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자, 이게 완전히 뭐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아, 이건 부사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데, 뭐, 주어 안에 부사가 쓰일 수도 있고, 그죠? 어, 목적 안에 부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어,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 자, 뭐, 그 요게 주어져요.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your life? 자,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학교가 더 좋을까요? 자, 뭐, 물어보죠. 학교 좋은 학교 많이 있는데, 무슨 학교, 어떤 학교가 더 좋을까요? 이러면, 어떤 학교는 무슨 학교잖아. 그죠? 자, what school? 자, 이게 의문, 의문사예요. 그죠? what school is, 자, 더 좋은? 하는 거는, 자, 여기 good의 비교급이거든요. good. 좋은. 자, what school is better? 자, 이러면, 어떤 학교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what is school? 이게 보호예요. 형용사니까. 에? 자, 형용사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올수 있죠. 보호에는. 그죠? 어. 자, 요거, which school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어, which school. 자, 어떤 학교? 이렇게. 자, 위치는 어떤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딱 고를 때, 자, 고를 때, 자, 정확하게 때 선택할 때 위치를 잘 써요. 어, what school 해도 되고, which school 해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어, 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당신은, 자 이번에는, 자 당신은 어떤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어떤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자 which school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what school 해도 돼요, 그죠? 어. 자 생각하세요니까 do you think죠, 그죠? 어. is better.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사실, do you think란 문장하고 which school is better? 자, 요 위에 문장하고 그두개 절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하고 어떤 학교가 더 좋습니까? 라는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죠? 어. 자, 결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Do you think 그런 그러니까 의문사가 무조건 제일 앞에 오니까 그죠? 어, 이거 의문사로 취급해주시고 Which school do you think is better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think도 동사고 is도 동사잖아요, 그죠? 사실 영어에 있어서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같이 붙어가 쓰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동사 동사가 올 때는 이렇게 to란 to 부정사의 to를 걸쳐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한 문장이고, 그죠? 어, 그니까 요게 한 문장이고 요게 따로 된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문장에 어떤 구분이 생겨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 동사가 왔고, 동사가 왔다고 하지만은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 뿐이죠. 그죠? 어, 자, 요게, 그니까 러 요게 그 이유가 요, do you think 에서는 요게 주어고, Which school is better? 에서는 이게 주어예요. 그죠? 어떤 학교가 더 좋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Which school do you think is better?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아, 구분되시죠? 어. 그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자, 당신은 어떤 것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자, 뭐, 가방 좋은 게두개 있어요. 그죠? 아, 당신은 어떤 것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그 어떤 것 하면 자, 자, which 이래도 어떤 것이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which one 자, which one 이래갖고 이걸 어떤 것 이렇게 잘 쓰거든요. 어, 들어봤죠? which one 자, which one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 which one do you think 자, do you t h i n k 란 문장하고 which one is more expensive 란 문장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which one do you think is More expensive. 자, 요렇게 해서, 자, do you t h i n k 라는 문장하고 which one is more expensive? 자, 요렇게 하면, 자,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당신은 어떤 것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동사가 쓰여있고, 동사가 쓰여있죠. 그죠? 자, 요렇게. 음. 자, which one do you think is more expensive? 아까 문장하고 또 동일한 문장이죠. 그죠? 어. 자,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겹쳐졌을 때 의문사를 앞으로 보낸다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자 비동사가 자 비동사가 그 사용되는 그 의문문에다가 저, 하여튼 의문사를 보내는 거두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의무문에다가 의문사가 사용되는 경우 세 번째죠 그죠 조동사구 그죠 조동사구가 사용된 의문문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그 의문사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의문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조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에다가 의문사를 맨 앞에 붙여주는 경우에요 그죠. 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게, 아, 요거는 저기, 다양하게 사용되진 않아요. 아니, 조금 소수적으로. 자, 메이 같은 것도 잘안 사용되고, 캔이 잘 사용됩니다. 캔. 자, 제가 어디에서 예약할 수 있죠? 뭐,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디에서 예약할 수 있죠? 뭐, 호텔에 가서, 뭐, 이렇 로비가 있는데, 그죠? 아, 예약하고 싶을 때, 자, 어느, 어느 데스크에 가서 예약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럴 때 그죠? 제가 어디에서 예약할 수 있죠? 이러면 어디에는 뭡니까? where죠 그죠? 예약하다는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그죠? reserve도 있는데 make a reservation으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배웠죠 그죠? 예. 제가 어디에서 예약할 수 있을까요 하면 가능이니까 can I 이렇게 원래 can이 여기 오죠 그죠? 앞으로 보낸 거예요 can I make a reservation 자, reservation. 그러니까 예약이에요. 제가 어떻게 예약할 수 있죠? 이러면 how를 쓰면 되겠죠. 그죠? how can I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죠? 어. 자, how. 자, where can I make a reservation? 이러면, 자, 요것도 되고, 그죠? 어. 자,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할수 있죠? 뭐좀 도와주고는 싶은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죠? 이럴 때, 무엇이 뭡니까? what이죠. 뭐 그죠? 어. 자, what can I do? 하다는 do죠, 그죠? 어, can은 뜻이 뭡니까? can은 할수 있다가 아니고 real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 do가 와야 can do가 돼, 할수 있다가 돼요, 그죠? 어, can은 뜻이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real 수 있다예요. What can I do?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러면 목적을 나타내니까 for you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시간을 나타내면 뭐뭐 뭐, 동안. 자, 목적을 나타낼 때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아. 자, what can i do for you? 자, 요거 부사구겠죠. 목적이니까. 그죠? 아, 부사구에. 자, 요두 개. can이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 묶어 봤습니다. 요거 기록해 주시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죠? 이럴 때. 자, 또그 미래를 나타낼 때 한번 사용해 봅시다.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be 동사 ing will be 현재분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죠 진행형 미래 진행형 그죠? 어. 자 당신은 언제 부산에 갈 거죠? 자이 말은 언제 부산에 갈 예정입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어. 자 when will you be going to 부산? 자 이렇게 했습니다. When will you be going to 부산? 자 이게 we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 will be g o i n g 자, will be 현재 분사. 자, 당신은 언제 부산에 갈 겁니까? 이렇게 쓰고. 자, 당신은 언제 그 영화를 볼 거죠? 자, 뭐, 뭐 자꾸 영화, 그 영화 본다, 본다, 이런는데 아직 안 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언제 그 영화를 볼 예정이죠? 이러니까. when will you be, 자, 보다는, 영화를 보다는 see a movie잖아요. 그죠? 어, sing, 그 영화니까 더 무비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뭐그 영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만이 아는 그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When will you be seeing the movie? 이러면 미래를 나타낸 거예요. 의문사를 붙여줘서 당신은 언제 그 보, 영화를 볼 예정이죠? 라고 요거 두 가지 묶어주십시오. 당신은 언제 그 영화를 볼 거죠? 어. 자 다음은 우리 뭐, 뭐 하는 게 좋다.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강한 권유를 물어볼 때, should를 쓴다 그랬죠. 그죠? 어. 제가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게 좋다가 should의 뜻이에요. 자, should의 뜻이 뭐라고요? 뭐 하는 게 좋다. 자, 너 영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영어 배우는 게 좋아. 이럴 때, 그죠? 뭐 하는 게 좋다가 should의 뜻입니다. 제가 뭘 배우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what should I learn?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What should I learn? 내가 지금 뭘 배우는 게 좋을까요? 하면 now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사는 필요에 의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왜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왜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내가 왜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의역을 하다 보면, have to와 비슷하게, 뭐, 뭐, 해야 한다라고 의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should와 have to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꾸 have to, have to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제가 왜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Why? should를 써야 되죠. 그죠? should I apologize to him.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이 2번 동사라고 했죠. 2번 동사. 전치사가 따라오는 동사예요. 그죠? 자, 제가 왜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강한 권유가 사용됩니다. 그죠? 이거 묶어주세요. 어. 자 다음 have to 해봅시다. 자 have to는 의무라고 그랬죠, 그죠? 어, 의무. 자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자, 자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꼭 영어를 배워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배워야 된다니까. 제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이러면 why 쓰죠. have to는 have를 앞으로 보낸 게 아니고 d o 를 보낸다 그랬죠, 그죠? Why do I have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Uh, why do I have to learn English? 그죠? 어. 자 여기 have to예, 그죠? 제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자이 의무를 나타낼 때. 자 당신은 왜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까? 자안 가도 되지 않나요? 꼭 의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왜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까? Why do you? 자 have to. 자, 참석하다는 뭐죠? take part in 이랬죠, 그죠? 물론 participate in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take part in. 자, 이거 수거예요, 수거. 이거 하나 동사로 취급해줘야 됩니다. 자, 수거 동사예요. 어떻게 보면 2번 동사예요, 그죠? 이분을 동사, 전사까지 끌어당겼으니까 take part in 그 세미나니까 the seminar, 그죠? the seminar.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당신은 왜그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자, 이렇게 의무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는 거두 가지 묶어 주십시오. 자, 예문 지금 두 개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 이거는, 자, 어, 이와 같은 표현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동사가 바뀌면, 자, 이거 일종의 패턴입니다. 그죠? 어, 동사만 바꿔주면 수만 가지의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자, 우리, 자, 뭐뭐 할까요? 할때 뭐, 뭐, 할까요? 할때뭐 한다고 그랬죠? 어, 의,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share 을 쓴다고 그랬죠, s h a l l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할까요? 이러면. 예? 춤출까요? 이러면, shall we dance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뭐 할까요? 이러면. 자, what shall we do? 자, 이러면 되겠죠? 그죠? 어, 자, 우리 뭐 할까요? 뭐, 영화 볼까요? 뭐, 점심 먹을까요? 뭐, 이렇게, 그죠? 어, what shall we do? 이러죠. 자, 우리, 무슨 음식 먹을까요? 이러면, 뭐, 뭐 먹을까요? 이러면, 자, what? 그냥 쓰면 되고, 무슨 음식이라면, what food? 이러면 쓰면 돼요 그죠? 어. 어. 자, 무슨 종류의 음식 먹을까요? 이러면, what kind of food? 쓰면 돼요. 그죠? 어. 여러분들, 그, 마인드를, 생각 자체, 생각의 틀을 조금 넓혀 주십시오. 그죠? 어. 대체할수 있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어. 자, 뭐 먹을까요? 이러면 what shall we eat?고 무슨 음식 먹을까요? 이러면 what, sh what food shall we eat?고 그죠? 무슨 종의 음식 먹을까요? 이러면 what kind of food shall we eat? 이게 의문사죠. 그죠? 자, 무슨, 무슨 음식을 이니까 이게 의문사고 목적어죠. 그죠? 어. 그게 삼형식인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 구분 되십니까? 자. 자 요거 두개도 또 묶어 드십시오 자 음식 권유할 때뭐 쓴다고 그랬습니까 음식 권유할 때뭐맛좀 뭐 드실래요 이럴 때 would you like 음식 명사로 쓴다 그랬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음식은 사라지고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 당연히 뭐 드실래요 이러면 would you like 다음에 음식 명사인데 음식 명사가 뭐 드실래요? 그러니까 what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하면 당신 뭐 드실래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어. 뭐 이런 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what would you like? 이러면 자, 뭐 당신은 무슨 음식 드실래요? 이러면 what food would you like? 이러면 되고 무슨 종이 음식 드실래요? 이러면 what kind of food do you, would you lik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어. 어, 요, 그냥 예문 하나 써봅시다.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자, 이렇게 쓰면, 그죠? 어. 이렇게 하면, 자, 당신은 무슨 종류의 음식을 드실래요? 이러니까, 이게 의문사고, 목적어가 됩니다. 그죠? 목적어. 무슨 종류의 음식을 이니까, 그죠? 어. 자, 요게 보여지면, 아, 여러분, 좋은 겁니다. 요까지 그러니까 해서 의무문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고. 자, 물론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훨씬 많겠죠. 그죠? 굉장히 방대합니다. 언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 기본적으로 의무문은 이렇게 형성된다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죠? 어, 한 개씩, 한 개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단어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틀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단어를 익히게 되면 그 단어를 기본 틀에다가 응용할 수 있는 게,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목적은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대제목이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의무문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왜? 워낙 중요하니까. 어, 의무문이 거의 7강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다음은 12번이죠. 대제목입니다. 대제목. 대제목 11번이 의무문이었고, 대제목 12번이 12번, 종속절에서 부사절을 이, 거는 접속사. 이렇게 되있습니다 종속절에서 부서. 여러분들, 여기 종속절에서 라는 말이 사실 조금 중요한 거예요. 종속절이라는 건 앞에 주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앞쪽은 주인이고 뒤쪽은 종이다, 이거야. 종속절이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뭐, 부하로 그죠? 종으로 속해 있다는 거고. 사실 여기는, 그, 실질적으로 종속절 접속사예요. 종속절 접속사고. 우리가 지난 그 의문문 하기 전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배웠잖아요. 그죠? 어. 사실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dead과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와 w e t h e r 자, 요거 빼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봐도, 어, 무방합니다. 어. 그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걸다 예문으로 들어드릴 수도 없고, 그 우리가 꼭이 기능적인 측면을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 그 사실 이거는 종속 접속사란 말이 있어요. 그죠? 어. 그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고 그죠? 나중에 이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인데 그죠? 그런데 어. 우리가 접속사를 볼때 대등 접속사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걸 등위 접속사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대등 접속사 하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nd나 but 이런 거예요. and나 but. 자, 이거는, 자, 접속사란 말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속 접속사예요. 그죠? 근데 대등 접속사 그러니까 격이 똑같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앞의 문장이 주절이 아니고 뒤의 문장이 종속절이 아니고 둘다 주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둘다뭐종어 하여튼 둘다 중요한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등 접속사라는 게 and 나 but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대등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는 다른 거예요. 그죠? 엔드버스, 여러분 지금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엔드버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자, 그리고 이렇고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러면, 나는 학생이다도 중요하고,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 알겠죠? 그죠? 자, 종속절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사절이 종속절을 이끈다 하는 거는 그 종속절이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가 종속절을 이끈다는 거나. 예. 자, 한 정의를 몇 가지 한번 내려봅시다. 자, 자 부사절은 부사류에 속하므로. 자, 이거 이말 아시죠? 부사류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있죠? 그죠? 자, 읽어볼까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있죠? 그죠? 전치사구, 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섯 가지.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 자, 부사절은 그러니까,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니까 부사절이 들어갔죠? 부사류에 속함으로, 자, 그냥, 어, 주절을 어.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죠? 어. 자 기능만 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기능만 한다. 어. 부사절은 부설 위에 속하므로 주절을 도와주는 기능만 한다. 그러니까 이말 오형식에 들지 못하면서, 주된 역할을 못하면서 종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프리랜스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부사절은 그러니까 일단 또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또 내려볼까요? 자 부사절은 자 부사절이라는 것은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까지 포함된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절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게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구분 을 못하거든요. 앞에 접속사가 뭐가 붙어 뭐 대시 붙어있으면 이건 명사절이고, 그렇죠? 의문사 접속사 6가지가 뭐 붙어 있으면 이 전체가 명사절이고 부사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부사절인 거예요. 부사절은 주절과 종속절. 자, 적어 보세요. 자, 적어야 됩니다. 그죠? 요 종속절이 부사절이거든요. 주절과 종, 그 종속절을 따로따로 따로 해석해준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게 해석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 주절과 종속절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해석의 원칙이 있다는 거 주절의 주어를 1번, 종속절의 주어를 2번, 종속절의 나머지를 3번, 주절의 나머지를 맨 끝에 해석한다고 하는 그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부사절이 오는 그 문장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주절을 다해 놓고 종속절을 해석하든지 아니면 종속절을 먼저 해석하고 주절을 해석하든지 하여튼 따로따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말이 중에 따로따로. 그죠?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된 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된 하고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하면 I want to learn English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because I want to get a good job이라는데 자, I want to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uh, get a good job. 자 이렇게 되는데그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싶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 물론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게 긴 문장일 경우에 부사절이 두 개도 오고 세 개도 오고 네 개도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절의 주어를 1번, 종속절의 부사절의 주어를, 첫 번째 부사절의 주어를 2번, 부사절의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를 3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끊어야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두, 두개 절이 그렇게 해석된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따로따로 따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또 하나 해서 그자 주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종속절을 먼저 해석해도 된다. 자이 말이 뭔가 하면 아 조금 전에 했죠 나는 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잖아요. 그죠죠 어, 그러니까 주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종속절을 먼저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결국은 해석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죠 어, 해석의 원칙이 없다는 거. 자, 부사절은 자 위치의 제한도 없다. 해석의 원칙도 없지만은 위치의 원칙도 없다는 거예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경을 보면 주어가 먼저 왔어요. 그죠? 명사절 종속절이 뒤쪽에 왔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you are right. 난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부사절은 그죠? 종속절이 먼저 앞에 가도 돼요. 주절을 뒤로 보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I wanna learn English because I wanna get a good job 이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because I wanna get a good job 쉼표 딱 찍고 I wanna learn English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대석의 위치도 없고 위치 부사류는 위치 제한이 당연히 없잖아요 부사절 그죠 부사류는 자맨 뒤에 50% 가고 맨 앞에 25% 가고 문장 가운데 25%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네. 자, 위치에 제한도 없다는 거는, 자, 여기, 여기, 여기 밑에 하나 써봅시다. 자, 주절이 앞에 와도 되고, 주절이 앞에 와도 되고, 종속절이, 종속절이 부사절이잖아요. 그죠? 부사절이 앞에 와도 된다. 자, 적어보세요. 자, 주절이, 아까 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주절이 앞에 와도 되고, 종속절이 앞에 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 적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명사절을 할 때,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시죠. 그죠? 대. 대자리에 의문사 접속사 6가지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웨더도 넣을 수가 있고, 그죠? 어.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는, as. 자, as이다. 자, as이다. 자, 사실, as의 뜻이 그죠? 시원하게 as가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as가 비코즈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죠. 그죠? 또 when 때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럴 때처럼 as when의 뜻도 갖고 있고 그죠? 뭐 even도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저저 저 어, 뭐, 뭐, 일지라도 이럴 때, 양태를 나타낼 때도 as를 쓸수 있고, 그죠? 어, 뭐, 뭐, 한 이후로 신수의 뜻을 as가 갖고 있어요. 그니까, 러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 접속사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지간하면 as를 써버리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as의 기능 가운데, 그, 자, 자, as의 용도. 자 용도 해봅시다. 용도 그냥 적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as의 용도라는 건 사실 부사의 기능, 부사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유 있죠. 그죠? because. 원인 도 because죠. 그죠? 어. 때. 때 이럴 때 w h e n 이란접속사를 쓰거든요. 때. 그죠? 어. 또 조건. 조건 이럴 때 if. if를 써요. if 대신에 as를 써도 돼요. 에? 신기하죠? 그죠? 어그 목적, 에? 목적도 우리 투병사의 부사적 용법할 때 목적도 부사의 기능에 속하죠, 그죠? 에. 그것도 양태라는 게 있어요. 양태, 양태라는 건한 마디로 상태야, 상태. 에? 예를 들어서 아 그는 매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영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상태를 나타낼 때 양태라고 하는 게 e v 도 n t h o u g 나 even 나 t h o 나 이런 거 이런, as if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확실하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 원인 때 조건, 목적, 양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부사절을 이거는접속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 대표적인 게 비코즈예요 그죠 어 비코즈 because, 종속절에서 비코즈인데 비코즈는 어떤 경우에쓰 인하냐 하면 자 이유나 원인이에요 그죠 이유나 뭐 이유나 원인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코즈의 뜻이 뭐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비코즈의 뜻이 왜냐하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있는데 비코즈의 정확한 해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Because 정확한 해석은, 왜냐 하면, 누구누구가, 뭐, 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왜냐 하면, 자, 왜냐 하면, 누구누구가, 뭐, 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해석 방법이 좀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어. 자,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지,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알죠? 그죠? 어. 쉽기 때문이다까지 해석이 들어가줘야 말이, 완벽한 말이 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에. 자, 우리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이.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자,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죠?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뭐죠? 자, there are죠. 그죠? 많은 것들. 자, 이건 가짜 주어예요. 그죠? 이 가주어니까, there are ma many things. 것. 것이에요, 것. 요 것이예요. 그죠? 것. 이거 thing, 이거 중요합니다. 네, thing, 중요한 거예요. many things. 볼만한하면 to see, 그죠? 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in 도쿄, 자 in 도쿄, 저 그죠? 아, 어, i 도쿄,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요. 그죠? 예, 해석 방법 알죠? 그죠? 자, there is, there are 주어 부사구 이렇게 했으니까, 요게 주어예요. 요게 주어, 그죠? many things to see, 볼만한 많은 것들, 그죠? 여기 명사구를 이루면서 주어입니다. 그 아까 설명했죠, 그죠? 자, 왜냐하면, 해볼까요? 자, because, because, 왜냐하면 도쿄는 큰 도시이기 때문이다. 예. 도쿄 is a big city.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는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주절이고 자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죠? 추 어, 주절이고 종속절이에요. 어. 자, 해석을 어떻게 하나 면 자, 아까 했죠. 그죠? 도깨에는 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는 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도깨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도깨에는 많은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종속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추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종속절을 먼저 앞에 써도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뒤집어가 면번 써보겠습니다. 자, 등어 붙여주시고, 등어 붙여주시고, because, 자, 도쿄 is a big city. 자, 부사절이 앞으로 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 심표를 찍어준다는 법칙이 있어요. 주절이 앞에 왔을 때는 심표를 안 찍어줘도 돼요. 그죠? 자, 우리 부사류 플러스 절 패턴 할 때, 그, 대, 대제목 9번인가 할 때, 부사, 부사류 플러스 절할 때, 부사류 다음에는 심표 찍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 부사절이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심표를 꼭 찍어줘야 돼요. 그죠? 네. 자, 도쿄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자, 도쿄에는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도쿄, 아, in 도쿄, 그렇죠? 아, 자, in 도쿄, 자 이렇게 주절과 종 종속절을 뒤바꿔도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자, 예문을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하다는 듯이 기억을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시간 도 절약하고. 더 많은 예문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2 번, 자두 번째는 if죠, 그죠? if 자, if는 뭔가 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자,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이니까 많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디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 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자, 이럴 때,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 만일, 만일 누구누구가 뭐, 뭐, 한다면.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만일, 뭐, 뭐, 뭐, 한다면, 다면. 자, 우리말, 안 외워지죠? 그죠? 녹음해서 안 외우면, 못 외웁니다. 그죠? 만일 누구누구가 뭐, 뭐, 한다면, 이럴 때, if란 접속사 절을 겁니다. 그죠? 자,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아,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이건 뭐예요? 갈 수, 이라면, 리얼 수는 가능이죠. 그죠? 찌도 모른다는 추측이죠. 자, 가능과 추측할 때는, may be able to. 우리 조동사 구할 때, may be able to, will be able to. 자, 동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가능과 추측일 때는, may be able to 예요 그죠? 어,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면,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may be able to go인데,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면 may not 을 써줍니다.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may not be able to go there. there 는 거기에죠. 그죠? 난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 if, 왜냐 하면, 자, 네모 쳐줍시다 if, 아까 b e 에도, 자, 네모 쳐줍시오. because 에도, if I am 비지. 자, 만일 내가 바쁘다면 그죠?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해석을 앞에 걸 먼저 해석해도 되고 뒤에 걸 먼저 해석해도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 부사절을 앞에 보내도 되고 주절을 뒤로 보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If I am busy 신표 찍고 I may not be able to go there 이렇게 써도 돼요. 예. 해석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예. 자, 부사류는 뭐라고요? 프리랜서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만일 내가 바쁘다면 나는 거기에 갈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해석입니다. 해석 적어두셔야죠. 그죠 네. 3번. 자, when 한번 봅시다. when. 왜는 정확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간 혹은 때요 때. 네. 이거는 누구누구가 뭐뭐 뭐할 때야, 때. 오케이? 자, 이게 의문사를 쓸 때는 언제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어. 그리고 의문사 접속사에도, 자, When이 의문사 접속사로 쓸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됐나 면 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어. 자, 어. 우리 예문 뭐 들었죠? 그 의문사 접속사 When 할 때. 어. 자, 나는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I don't know when they will arrive here. 자, 나는 그들이 언제 여기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됐고, 해석이 언제가 아니고, 누구누구 뭐할 때, 자, 때자로 되면 이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돼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한쪽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도 사용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도 사용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자, 나는, 어, 어렸을 때, 자, 뭐 가수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할볼까요 When I was a child. 자, child 하는 거는, 그 어린 아이 그럼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아이였을 때 이게 내가 어렸을 때예요. 그죠? 의역하면 직역은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고, 그죠? 자 부사절이 먼저 왔습니다. 그죠? 부사절이 먼저 보내왔어요. 에? 에? 나는 자 가수가 되고 싶었다. 이러면 싶다가 뭐죠? Want죠, 그죠? 싶었다는 과거니까 I wanted to be. 자, be, be가 become의 뜻도 돼요. 되다. 원래 be는 뜻이 뭡니까? 뭐뭐 이다, 혹은 뭐뭐 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be가 되다의 뜻도 돼요, 되다. 뭐뭐 뭐 되다. 여러면 be come하고 똑같아요. 자, I wanted to be a singer. 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부사절이 먼저 앞에 오고 주절이 그 그러니까 주절이 뭔가 하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야. 그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뭘 붙여줬냐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죠? 진짜 주어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진짜 주어야. 그죠? 어.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when을 쓴다는 거. 자, when이 시간대 이렇게 잘 써입니다. 그죠? 음. 자, 4번. 자, before. 자, before도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때는, 아까 왼처럼 직접적인 때는 아니고, 해석이 어떻게 냐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전에. 그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전에. 자, 누구누구가 뭐뭐한 후에 이러면 뭐예요? after를 써요. after. 그죠? 접속사. 그죠? 예. before.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전에 이러면, 자, 내가, 자, 자,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해줄게. 이러면, 전화해주는 건 미래죠. 그죠? I will call you. 네. 자, 자, before. 이렇게 씁니다. 에이. before가 접속사예요. 네모 쳐주시고, before. 자,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I arrived there. 자, 이렇게 합니다. 에이. 자,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너한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이렇게 쓰면, 쓰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부사절이고 이게 앞으로 가도 돼요. 네, 앞으로 가도 되고 자고 그 기억해 주시고 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너한테 전화해 줄게. 혹은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자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죠? 해석 위치는 바꿔도 됩니다. 자 에프터도 결국은 시간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뭐, 뭐, 한 후에라는 거는 시간의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응. 예. 해석 어떻게 하 누구누구가 뭐, 뭐, 한 후에. 자, 후에. 그죠? 응. 예.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 뭐, 한 전에. 이고 그죠? 응. 예. 자, 내가 이 일을 끝마친 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자, 이렇게합니다 자, I'll call you after I finish. 자, 이 일. 뭐, this work 해도 되고, 그죠? this job 해도 됩니다. 자, j o 이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 설거지도 일이에요. 설거지를 j o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니까, 러요거내모 쳐주시고, 자, 누구누구가 뭐만 후에 이러면, 자, 내가 이 일을 끝마치고 난 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해 줄게.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위치를 바꿔도 되고,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죠?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어. 자, 6번. 6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많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다룰 건한 열, 열, 한 열한 가지, 열두 가지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 대신에 열, 열한 가지, 열두 가지를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모르는 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살을 덧붙여 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어, 확실한 부분을 꼭 갖고 있는 부, 분과 확실한 부분이, 부분이 없는 분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확실한 걸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기본기에요. 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